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얘기습니다쉬는 날은 뭐 하세요? 선생님? 쉬는 날은 이제 좀 어, 강아성강을좀 받아 보려고 나가. <웃음> <웃음> 나가. <웃음> 아, 선생님들 맨날 안에 앉아 있어서. 그렇구나. 어, 좀 나가서 네.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어. 좀 약간 문화생활 아니 문화생활도 좀해 보고. 선생님은 응. 제 쉬세요? 평일 날쉬시요 신월도 쉬고 그냥 뭐 제일 늦게 상담 잡힌 사람 끝나면 그냥 그때부터 노는데 어, 진짜. <웃음> 응. 어, 진짜 맨날 거기 앉아있으면 힘들겠다 아니 응. 힘든 것보다는 외롭지 외롭다고 그 강아지 이만원돈드 <웃음> <웃음> 걔가 요즘 내 말을 안들어 강아지가요? 어, 내말 <웃음> 안들어 <웃음> 응. 왜안들 간식을 안 줬더니 말을 안 들어. 걔, 주문 좀안될 거야. 응. 아니요. 걔가 진짜 날씬한 거야. 외식 고기 히고 진짜 뚱뚱한 걸못 봤구나? 강아지가 이상만한 잔소리야. <웃음> 원래 중형견이라고. 아, 아니, 근데 너무 응. 그, 음. 아, 아니야. 피디님이 네. 자그마한 강아지를 보다가 우리 강아지를 봐서 커 보이는 거야. 사진. 지금 하나 찍어서 주세요, 제가 <웃음> 아니 얼마나 예쁜데 우리 동춘이를. 이쁜데 걔가 크다니까요. <웃음> 하, 진짜 동춘이 <웃음> 불쌍하네 갑자기. 알겠니뭐말안 든다고 뭐어요 제가 요즘 감정조절이 안 돼요. 네. 네. 야, 제가 사 <웃음> 네. 봐주세요. 네. 오우. 시아프트? 어우, 아우, <웃음> 아우, 독특한데 빵상인가?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러나는 끼가 아니고 숨어있는 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진부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뭔가 진부하다고 그런 건지 뭔가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도 뭔가 우울한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사람을 봤을 때 밝은 에너지보다는 어두운 에너지가 더 많게 느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습이요 응? 습응 그러니까 이 사람 밝다. 상처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어 상처가 많을 것 같았던 사람. 그리고 지극히 노력을 해서 온 사람. 응, 노력파인 사람이고 되게 어, 진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 뭔가 시골시골스러운 사람 있잖아. 시골... 예 향이 나는 청국장 같이 그런 구수한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 음. 그런 게 드는 남자 그리고 되게 고지식하고 고집도 세고 내가 이거 할 거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밀고 나가는 힘도 많고 하라고 하는데 봤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올 수전에서 봤을 때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조, 좋아 보인다고 라 말할 수가 없어 까딱하다 정신을 놓았다가는 이 사람도 또한 크게 떠들썩할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제어하기가 좀 힘든 사람 응. 나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할 때도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우직하고 정직할 것 같은 사람이야 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잘못한 걸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응. 또 그것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 저희가 보통 가져오면 어. 유명한 사람들 가져오잖아요 어. 이분도 유명한 사람인데 어. TV에 나오는 모습과 좀 어. 실제 성격은 어. 또좀 뭐 다를까요? 실제 성격, 근데 어떤 캐릭터를 뭐, 뭐 캐릭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야, 보여지는 이미지 그냥 t 서 아니야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똑같아 숨겨져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 아. 어. 왜냐하면 진보하다 있고 정직하다 있으니까이 사람은 음,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 사람 그거가 음. 내가 아까 말했던 속에 감춰져 있는 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어, 네. 음,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돼서 이 사람이 뭔가 연기를 하던 뭐뭐 네. 뭐 노래를 부르던 뭔가를 네. 하겠지? 라고 아. 보여지는 거야 올해 선생님이 응. 올 수전에 안 좋다고 응. 하셨잖아요 응. 응. 응. 그게 뭐 본인이 응. 뭔가 만든 응.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응.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만든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아... 것 같아 응. 뭐 어떤 것이든 본인... 응.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이 본인을 스스로 만든 것처럼 보이고 네, 네. 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면 자동차 바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은뭐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건지 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뭐가 그런 건지 모르는데 자동차 바퀴가 자꾸 보이는데 바퀴 때문에 그런 건지 보인다는 거는... 차가 보인다는 건지 차를 조심하라는 건지 아, 어, 그런... 차를, 어, 차를 조심하라는 거겠지? 어, 어 바퀴가 보였으면은 대부분 나는 보였으면은 네. 차를 조심하세요. 아니면은 공기압 체크하세요. 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어, 어떤 소년들한테 어, 어, 어, 어, 바퀴가 있어. 보였을 때는.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조심해. 이 사람 분데뭐 산타요? 산타는 사람이에요? 산타는 사람은 아니야. 등산해요? 등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음. 그런 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 맞아요. 아, 그런 쪽에 생활을 한다고. 숲속에 산다, 음. 그래요나 뭔가 좀외진 곳에 살고 있어. <웃음> 이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나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세상과에 조금 동떨어져 살고도 싶은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사람 같이 보여. 어, 음. 어. 그래서 그러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아유, 그 바퀴가요 자꾸 보이는데요. 그 바퀴가 왜 보이는지 알려. 왜 보여요? 어, 이 사람 좋지 않아. 이 사람도 똑같은데요. 이미지가 떨어지겠는데. 실망을 많이 준다고 그래. 아, 뭐가 있구나 얘들오. 네. 뭐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요? 누군 그 응. 박도원 씨라고 배우는 <웃음> 거나 어, 어, 어, 알아요 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 사주예요네이사람 근데 자동차가 진짜 개소름 돋았어 자동차가 자동차 왜? 음주운전으로 어, 걸렸어요, 최근에.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자기 차량을... 이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어, 25일 날, 어. 자기 차량을 이제 응. 그, 그 도로 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어.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야. 차에서 자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와서 음주추정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만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운전을한 거죠. 응, 응.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차가 보였나 봐요.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신기한 게, 응. 선생님이 막, 응. 이 사람이 막, 그 뭐지 음. 정직하게 얘기하고 음. 막 이렇게 뭐 돌려내기 한다고 음. 음. 했잖아요 그냥 바로 인정했어요 이사람뭐뭐 음. 뭐, 어쩌고저쩌고 음. 핑계도 안 되고 바로 인정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음. 되게 음. 탄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연극부터 막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음. 하셨나봐요 음. 근데 이사람 굳이 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음. 이게 다 이미 실제 다시 음. 내려가는 일이잖아요 음. 음. 왜 본인이 왜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짓을 <웃음> <이렇게 했을까요? 웃음>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 늘 항상 들쑥날쑥이었을 거야 어. 이 사람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뭔가 들쑥날쑥 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것은 자기도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음. 내가 바, 봤었을 때는 블랙아웃 현상이라지 이게 끊겼던 것 같아 자 끊겼던 거 같아. 일어났었을 때도 본인도 스스로 놀랬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 내가 잘못했다. 바로 인정해야겠다. 라고 말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인정을 음. 하고 사과를 했는데 음. 그거는 진심이니 어, 진심이지. 진심이지. 음. 음. 참 진짜. 지금 음. 반성하는 거 자체도 진심이겠죠? 응. 음, 진짜 진심이에요. 어. 음. 근데 이 분이 문제가 뭐냐면 음. 영화를 찍었어요. 응. 그래서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응.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국고 제주도 홍보대사거든요 <웃음> 아 정말? 이분이 지금 응. 제주도에서 응. 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미지를 다 실출한 거 아니에요? 응. 응. 아닌데 이 사람 이렇게 돼도 영화나 뭐 뭔가를 했다고 하도 난리가 났다고 해도 이 사람을 막아줄 사람들은 많을 텐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그런 걸로 막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냥 음. 이런 거 있잖아 니 음주운전을 했다고?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시끄시끄시끄린 거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음. 활동을 할수 있다는 말. 활동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고집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내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음, 지금은 해도 되겠다. 혈대 갈것 같은 사람이야. 아, 당장 뭐, 동의하고. 음. 음, 뭐. 아니지, 자수 기관은 있어야죠. 음. 자기가 스스로 만들 거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음, 음. 용서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자신을. 음. 이분이 음. 라디오에 나와서 음. 진짜 담배랑 술을 좀 끊고 싶다고 막 이렇게 음. 음. 얘기를 한 음.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 안있다요 <웃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바, 뭐야 봤네. 근데 이 사람은 술과 담배 없이는 못살것 같은 남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는 내 눈물이오, <웃음> <웃음> 담배는 내 한숨이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라서. 음. 지금 버티고 있겠네요. 음 힘들 힘들지. 어, 음. 산은 왜 보였을까요? 산은 뭐가? 모르겠어. 산은 왜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에 들어갔네. <웃음> 외부 활동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등산을 하나 이 사람이. 그래서 취미로 등산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등산하는 게 산타예요? 갑자기. 아, 어, 산타는게 좀. 응, 응, 응. 산이 보이고 이 사람이 약간 거죽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잠바대기 어. 같은 거요. 그 영화를 음. 찍었어? 모르겠어요. 어. 네. 그러면은 그그 응. 그 영화는 어떡하지? <웃음> 그 영화가 잘 되겠냐? 아니면은 영화는 이제 했는데 개봉을, 개봉을, 개봉을 하겠냐? 할수 있을 거. 아, 이거는 지금 말이 많아요. 어, 어떻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볼 적에는 그래도 거의 개봉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음. 아, 그래도. 응, 음, 응. 음. 개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돈을 얼마나 들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다행인 게이 사람의 진짜 진국. 진구... 맞네, 성국장 같은 사람. 맞아요. 어, 그런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랬다고? 이건 있어도 이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 성국장 아, 음. 같은 사람이 맞아요. 음. 총구차 같아. <웃음> 이분 이성적인 운 같은 응.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운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 어, 어. 공개연에도 했었어. 어, 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만의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나만의 세상, 네네. 뭐 나만의 이런 거 네네. 있는 사람이라서 아 그거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겠다. 음. 응그 결혼도 음. 못. 뭔가 책임과 부담 이런 거를 조금 못 견뎌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어, 결혼도 어떻게 보면 책임인 거잖아요. 네네. 음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어 앞으로는 몇 년간 그런 생각은난잘 모르겠다. 음. 음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음. 지금 운전전으로 음. 걸렸잖아요. 음. 나중에 활동을 다시 해요. 음또 음. 이런 음. 재발이 될수 있냐? 이런 일이 또 네네. 일어날 수 있냐? 오. <웃음> 어, 어, 어 근데 이분은 진짜 나를 생각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 아, 건강, 아 맞다. 건강,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웃음> 그렇고 이 사람 <웃음> 좋지 않아요 건강어디를 어, 건강 어 폐병 막 이렇게 기침이 <웃음> 아, <나 정말> <웃음> 이 사람은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원래 안 좋을 수가 있고 뭐 비염이 있다든지 뭐 중독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담배와 술은 좋지 않은 거죠. 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 내를 나를 생각해서. 금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음. 그래도 좀잘 음. 음.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음, 마무리 잘 되실 거예요. 반성하시고. 알겠습니다. 음. 네.